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1번째 러블레터 121번째네요 음. 어, 한국말 제목 애증의 애증의 이유 애증의 이유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고집스러운 사랑 고집스러운 사랑이라고 할까 했는데 어, 하나님의 고집은 사실 굉장히 좋은 고집 있고 우리가 고집을 얘기할 때는 좀 안좋은 고집을 많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이 좀 고집이 세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 다르게 표현하면 고집이 세다는게 오늘 출애굽기 33장 33장 3절 말씀인데요 오래간만에 구약 성경을 다루네요 어세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을 밑에 제가 해나 볼 텐데요. NIV 우리 사람 제일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CV 하고 The Message 번역본 그 중에 그래도 역시 가장 좀 일상적인 단어로 번역된 CV 요걸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택하셔가지고 막 출애굽을 시키시고 막 이런 정말 큰 웅장한 스케일의 정말 대화 드라마를 찍으시는데 그큰 사랑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보면 어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예 시작해서 음 예수님께서나 구약에서 어, 하나님께서, 뭐, 인간을 사실 뭐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 너희도 다르지 않다. 뭐,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잘못하면은 다 뉘우치지 않으면 고집을 피우면 동일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말이 좀 샜는데. 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정말 많이 하세요. 그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They are so rebellious. They are so rebellious. Rebellious가 반항적인 거예요. 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예, 반역적이고 명사가 rebel인데 rebel, R-E-B-E-L. 이게 여러분 영, 영어 뉴스 같은 거 듣다 보면은 그 정부에 대한 반군. 예, 반군, 구대탈을 일으킨 반군, 그럴 때 레벌이라는 표현, 이제 단어를 또 듣게 되고요. 좀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네. 그,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에 정말 이표현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NIV에는 목이 곧다, stiff n e c k people이라고 밑에 보면 나옵니다. you're you're stiff-necked people and I might destroy you on the way.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나쁜 고집을 피우는 걸볼때 우리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나쁜 고집을 피우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을 보면 어뭐 예를 들어서 뭐그 조두순 씨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뉘우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주면서. 음, 많은 이제 뭐 격투기 선수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뭐 일반 국민들도 내가 가서 출소하면은 가서 죽여버리겠다 막 혼내 주겠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도 있는데 그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보다 이제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에요. 너희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너무나 리벨리어스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너희를 정말 디스트로이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그불의한 고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그 파멸시키고 싶고 때로는 죽여버리고 싶고 솔직히 얘기하면 사라졌으면 좋겠고 저런 존재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랑의 신창조의 주인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이 공급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많은 그런 어 공급해 주신 먹을 것들로 정말 살고 있음에도 그 주인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어 인간들을 향해서 이 제목을 잘 잡았네요. 지금 보니까 애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부모님들이 자식이 하는 변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예수님 그, 그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지만 그 사랑을 몰라주고 무시하고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정말 칼을 간다 그럴까요? 예,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나왔던 예. CV도 마찬가지예요. They are so rebellious. 출애굽기엑소더스 u 죠 33장 3절. Rebellious that I would destroy them before they get there. 약속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밑에 또 메시지 나오네요 It'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Flowing, 차고 넘치는 milk and honey 풍요로운 땅에 다다르기 전에 내가 destroy them 너무 정말 열받아가지고 너무나 반역적이고 예,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존재의 그 존재 목적이 없어지니까 아, 디스트로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메시지해 보니까 you, you are such a stubborn, stubborn이 굉장히 완고한 거죠. 고집이 센 거예요. Hard-headed people. 머리가 딱딱하다는 게 이것도 고집 센. Hard-headed라고. 현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물좀 마실게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오늘은 내용이 좀 시리에스하네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셨어요 요즘에 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때로는 보이고 느껴지고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제 마음속에 음, 하나님이 느끼시는 소외감, 하나님이 느끼시는 외로움, 하나님이 느끼시는 부당함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종종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 이 세상이 아,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시된 재미,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이 이미 정말 바벨탑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되었다는 거죠. 어, 음, 맞아요. 어... 굉장히 일관되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어, 합당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여기 이제 저의 마음을 많이 쏟아놓았기 때문에 어, 뭐 듣는 분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소수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저는 어, 뭐 천국 만마하 같다는 건 약간 오바고 <웃음> 어, 어뭐 괜찮아요. 어쨌든, 뭐,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녹음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네. 네. 제가 옆으로 빠졌네요. 음, 아. 제가 뭐 개척도 했었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나름대로 좀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저의 성향과 뭐 저의 이런 제가 할수 있는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뭐잘 조직화되고 외형적인 멋진 교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어, 뭐,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그런 마음은 솔직히 있어요. 어, 그래서 사실, 어, 개척한 것이 잘안 되고, 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좀 반응이 좋으면서, 어, 사실 좀 편하게 지냈죠.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탁구 치면서, 예, 맛있는 거랑 먹으러 다니면서, 뭐,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아 진짜 좀 여러분이 들으면 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어 어, 뭐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세상을 포기했다고 할까요 예아 어, 어, 포기했다고 할거더니 갑자기 방에 에어컨 <웃음>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네요 <웃음> 타이밍이 너무 신기해 가지고 예 어,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또 준비한 게 아닌데, 뭐, 이게 저도 이제 하면서 정리되는 게 있어서, 어, 하나님도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벌하시는 게 너무나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 저는 굉장히 옳, 옳다고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를 볼 때나, 예, 주변을 볼 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별로 사, 사랑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대상들이 아닌 거죠. 그걸 힘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냥 아 여기서 뭐이 어 세상에 큰 희망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냥 아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거 하다가 좋게 얘기하면 소시민 적이고 예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까 어 하나님 저는 그냥 튀지 않고 그냥. 재밌게 살다가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미션이나 이런 것들, 뭐 서구권 선교라든지 교회 개척이라든지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제 길들이 막히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제 할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결론에 사실 이르렀죠. 예, 그래서 제가 아, 하여간 그렇게 음 오늘 이거 준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여기를 어, 그러니까 이 음, 세상을 심판한 이유를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크시지만 증오도 크신 게 너무나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나쁜 고집이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제가 재밌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이제 삐지신 거죠 너희 너희가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저가 꿀, 꿀이 흐르는 딸이 그래, 좋아. 너희가 여기 어, 어 선영 번역 보면 I won't go there with you in person.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직접 너희하고 같이 가진 않겠다.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예. 관계가 그러니까 이 나쁜 고집이라는 게 관계를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나쁜 고집을 피울 때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소음이나뭐 주차 문제나 뭐 보복운전이나 우리가 삶 속에서도 너무나 이 나쁜 고집들에 대한 예는 너무나 많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신 창조의 주인을 향해서 나쁜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치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물론 어 인류 역사 중에 뭐 revival이라고 하죠, 예.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 저도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러한 또 초자연적인 부흥의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저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조심, 기대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전의 부흥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흥을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 기독교 역사 속에 큰 부흥들은 제가 친학 교실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아고 굉장히 기독교 역사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많이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 그런 오늘 제목에 따르면 나쁜 고집들을 인간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예, 아 이건 너무 진짜 잘못됐구나 이런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나쁜 고집들이 이런 나쁜 반항적인 모습들이 어, 이런 부를 때는 사실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상대에게 굉장히 피해와 아픔을 줍니다. 어, 관계가 깨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3년차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알바생들이 거쳐 지나갔는데, 어 대부분은 이제 쓰러 그만두기도 하고, 오래 있는 친구도 있지만, 뭐, 에이스 알바생이라고 했죠. 오래 있는 친구도 있는데, 뭐, 그 친구도 이제 학교, 대학교 다니는 동안 거쳐가는 시기죠. 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예 여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너무나 열심히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자기의 진로 때문에 졸업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하게 될것 같다. 전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러면 축복해주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 같이 하겠나면 좋겠지만 그게 참 어떻게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만뒀던 알바생들 중에서 쓸어 나간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권고사직이라고 하죠 이제 그만 우리 카페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얘기한 친구가 몇명 있는데 친구들이 뭐 제가 완벽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사장으로서 더 잘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관계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인지 알아듣죠 왜냐면 이게 뭐 한두 번 이제 몇번 얘기가 나오다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어 그러면 뭐 그런 계약 관계는 이제 종료가 되게 되죠. 이게 예. 참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래도 제가 사장이고 최종 결정자인데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자기만의 이제 고집을 피울 때 이제 제가 스탑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전체 이제 업장 분위기나 예, 그러니까 전체를 또 봐야 되니까 안 좋다 그럴 때는 예,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음, 그런 뻔뻔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고 예, 뭐 알바생이 큰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뭐 예를 들면 되게 이제 뭐, 저희 카페가 작지 않은데, 40몇평 정도면 이제 대형 카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켜놓고 하면 그냥 하루 저녁에 뭐 돈만 원 이상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끄지 않고 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계속 된다든지, 이래서, 어, 이제 마감을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예. 인정을 하죠. 그 친구들도. 예. 어쨌든, 어, 얘가 뭐 별로 좋진 않았네요. 뭐 굉장히 뻔뻔하게 그랬던 건 아니고 미안해했습니다. 그 알바생도 예. 어... 중간에 제가 준비하는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하여간 이 애증의 관계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상대일지라도 음... 이런 나쁜 고집을 계속 피울 때 계속해서 반항적이고 상대의 선의를 믿지 못하고 상대의 존재까지 무시할 때는 관계 함께 있기 싫어지고요 당연히 관계를 끊고 싶고 나아가서 그런 상대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정말 나에게 뿐만 아니라 아까 막 조두순 예를 들었지만 어, 이런 인간은 사회 악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제가 확 와닿게 얘기하면 확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여러분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 들, 어떤 기사 댓글들을 여러분 혹시 읽어 보셨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댓글 작성자 입장에서, 그 뭐, 뉴스에 그런 범죄자나, 아니면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쨌든,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기준에서, 잘못된 고집을 계속 피운다, 이러면은 뭐, 얄짜 없습니다. 저주가 쏟아집니다. 예, 죽음에 대한 얘기 쉽게,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약하고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가장 피 튀기는 전쟁터가 온라인 댓글창이에요. 예. 우리들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얼굴이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아이디만 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 이제 여과 없이 이제 드러나는 곳이 되는 거죠. 예. 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항적이고 음... 이것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고집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고집은 어, 이런 뻔뻔한 반항적인 인간조차도 예, 아, 마음에 충격을 줄수 있는 충격요법이었죠. 하나님의 고집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죽여서라도 나는 다시 너희의 마음을 얻고 싶다. 예, 어, 예. 그, 제이어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팀이 있어요. 거기, 어, 찬양 가사 중에서,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얻으리라. 뭐, 이런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 좋은 고집이에요. 예. 제가 우리 에이스 알바생에게도, 제 또 복음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어느 부모가 사랑 정상적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어, 나쁜 놈을 대신해서 죽게 하겠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소식이다. 창조주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진심으로 또 쿠키를 구우면서 제가 우리 알바생 에게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모르죠. 예. 정말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거죠. 하나님의 좋은 고집입니다. 어, 사탄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거짓을 앞세워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없고 하나님 계시지 않고 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고 이런 계속 그렇게 세뇌시키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행복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소외돼 있죠. 어, 사탄의 고집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휘말려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만 하루만 보아도 정말 안 좋은 배드 뉴스가 가득하죠. 예.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서로 의심해야 되고 미워 경계해야 되고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빵을 날려야지 될것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선점해야 되고 독점해야 되고 탐욕스럽죠 예, 오늘 좀 스니컬하게 예, 얘기하네요 예, 하나님의 고집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고 예, 내가 알려줬으면 예, 썩어지는 미랄이 무슨 티가 나겠습니까 예 나쁜 고집을 그러나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자기 아들을 줄 정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줄 정도의 이 상상 못할 큰 희생과 사랑임을 오늘 또 마지막은 어, 마무리 짓고 싶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지? 23분 자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께 좀 철저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굴종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면서도 예, 항상 얘기하는 Beautiful Surrender를 하면서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 참 즐겁고 재밌고 세상이 그분을 무시한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좀 날마다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삶이 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고요. 제가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이 카페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 카페에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어, 뭐 많은 수는 아니라도 적은 수라도 모일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런 좋은 어, 뭐 교회라는 이름이 되겠죠. 예, 어떤. 또 커뮤니티적인 그런 제가 있는 지역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어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음잘 준비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땡큐